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따뜻한 봄날이나 대야 찾아오던 미세먼지가 벌써 2020년 새해에 들어서 두번이나 상당히 나쁨 수준의 예보가 발령되어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데요. 뇌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안구건조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나 목으로 들어오면 기관지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폐에까지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폐렴까지 발생시킬 수 있고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매곡간이 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약초, 나물이 있어서 찾으러 갈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는 제가 산책하러 자주 나오는 저희 동네 경안천 상류의 산책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약초가 이런 개천가나 습기가 많은 논뚝 근처에 많이 보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나물이름 양명이고요 정식이름은 배암차지기입니다. 배암차지기는 우리나라 전국에 자생을 하지만 주로 중부이남에서 많이 자라고 성장도 빠르고 크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들판에 습한 곳, 논둑 근처, 개천가의 물기 많은 땅에 자생하는 두해살이풀입니다 곰보배추라는 이름이 왜 붙어졌냐 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상당히 올록볼록하고 곰보졌다 그래서 곰보배추라고 불러졌어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못생겼다고 문디배추, 못난이배추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한겨울에 눈 속에서도 볼수 있어서 설균초라고 부르고요. 푸른 잎을 지니고 겨울을 난다고 과동청이라고도 부릅니다. 5월과 6월 사이에 연한 보라색의 꽃이 피는데 뱀이 잎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배암차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우리가 곰보배추라고 부르는 약초입니다. 또한 나물이기도 하죠. 곰보배추의 약명은 여지초입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전초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약으로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전초를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 설탕에 재워 효소로 만들기도 하고요. 곰보배추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 드신 분도 있고 김치를 만드신 분도 있고 겉절이를 만들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의 성미는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은 서늘하고 독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곰보배추에 밝혀진 양리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호모플란타, 기민인, 히스피둘린, 에우카포눌린, 에우카포눌린, 세븐, 글루코시드 등이 들어있고 그 밖에 페놀성 물질, 정유 성분, 사포닌, 강심배당체, 불포화지방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밖에 씨앗에는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곰보배추 주치료 효과 효능은 혈액순환 촉진, 천식, 항균, 진해, 살충, 양혈, 이수작용을 하고 해독작용도 합니다. 편도선염, 기관지염, 음부습진, 초기에 급성유선염, 화농성 중이염, 기침, 인후염, 옹종치질 등을 치료하는데 이 치질을 치료한 기록은 1780년 조선시대 정조임금 때에 연암 박지원이 쓴 열아일기 중에 금요소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치질을 치료한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전 우리 선조들이 민간에서부터 활용되어오던 이 곰보배추의 양리성분이 최근에는 각종 연구결과 논문 특허로 효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조사를 연구한 연구 논문도 있고요. 곰보 배추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유방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는 것도 확인한 연구 논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의해 유도, 유도된 호흡기의 염증 반응에서 곰보 배추 추출물에 의해 염증이 탁월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호흡기 염증 질환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또한 곰보배추를 섭취한 흰쥐가 곰보배추를 섭취하지 않은 흰쥐와 비교했을 때 체내 조직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논문도 있고요. 그 밖에도 지방축적을 억제하고 항산화 활성이 탁월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고요. 미세먼지를 유도시킨 호흡기의 염증에 곰보배추 추출물이 호흡기 보호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 항알레르기 효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 것이 이 곰보배추입니다. 신생아들의 배냇적거리를 곰보배추 추출물로 염색을 하였는데요. 이 곰보배추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효과와 항균 작용이 탁월하여서 피부염과 아토피 피부염을 억제하는데 아주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잘 정제된 곰보배추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 콜라겐 생합성 효과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 효과 항염 항균 보습 효과가 탁월하고 자극 완화 효과가 있어서 각종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로 특허를 출원한 화장품 회사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양리 효과를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각종 염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기간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것이 이 곰보배추입니다. 최근에는 곰보배추 추출물로 골다공증 치료제도 개발하였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골다공증 치료제의 부작용도 없애면서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혀져서 곰보배추의 쓰임새가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특별한 독성이 없는 약초이면서 나물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벼운 두통이나 현기증, 구갈, 오심, 상복부 불쾌감 등을 호소한 사례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내 몸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곰보배추를 나물로 활용하실 때는 성미가 차기 때문에 양파, 마늘, 부추 같은 따뜻한 성질의 부재료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식물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 물질을 지니고 있는 곰보 배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신청까지 해주시면 들매곡간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